안녕하세요.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어, 슈터스쿠아 어, 또 연습회 연습회를 진행을 하는데 오늘은 조금 스테이지를 좀 악랄하게 꾸며 봤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고 오늘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타팅 포인트 어, 여기서 스타트를 해서 방향은 상관없는데 제일 악랄한 코스죠. 여기서 딱 채끼면 어 텍사스 뭐라고 하지 저거 하이튼 돌아가는 거 저거 다섯 개 맞춰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요 아래로 해서 어, 스탑플레이트들 쫙 맞추고 저기 페이퍼 타켓까지 근데 저쪽 끝에 있는 페이퍼 타켓은 여기서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해서 여기서 맞춰야 됩니다 여기서 맞추고 그리고 특이한 점은 뒤를 돌아서 요 안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에 아, 누워 있는데 여기. 어 스틸 타켓이 두 개가 있어요 요거는 총으로 맞추는 게 아니고 뛰어와서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미는 용도입니다 대신에 어 여기서 손으로 밀되 총구 방향이 절대 저쪽으로 가면 안 되겠죠 어, 그거를 보기 위한 코스고 여기 있는 이 커튼 이 커튼이 약간은 조금 어려운데 커튼을 한 손으로 잡고 총을 뽑아서 한 손으로 쌓인 한 손으로 쏘는데 보시면 예, 종이 타켓이세개가 있습니다. 한 손으로 더블 탭을 따당 따당 따당 이렇게 쏘고 나서 마지막에는 조기 보이는 스타플레이트를 맞추게 되면 타이머가 끝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즐거운 연습을 우리 40대 평균 연령 45세 아저씨들끼리 모여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Shut u e you ready? Yeah. yeah, stand by. <웃음> <웃음> 아, 무 <웃음> 세고 있다 야.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안전 안전 안전. 아니다 앉아. 안전의 문제고. 안 나가요, 근데... 스가스가 없어... 아스가 없어... 까스가 없어... 까스어스틸스틸타어만으로 진행을 합니다. 들으십시오, 앉아서. 자, 여어서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면은 첫 번째 총을 뽑아서 한 손으로 제 땅, 땅 이동. 쭈구리가 앉아서 땅땅땅땅 뒤로 돌아 들어와서 땅땅땅 그리고 여기에 올라가야 돼요 짐볼에 하나 둘셋자 흔들리는데 텍사스타켓 땅땅땅땅 마지막 스타플레이트 띵 폴스터 여기에 고무볼이죠 이게 자 시작을 호스터 시작 스터 Are you ready? 이가 Yeah. s t a n y e a r e a d y stand by. Yeah. Yeah. 열 발인데. 난사할 때부터 알아봤어, 내가. 크레디스스바이 <웃음> <웃음> 아, 안녕하세요 아! 1 0다어 오케이 이오케 아, <웃음> 아, 드릴게요 자 슈터 로드 메 매크레이 통과 내서 탄창이나 결합해 주세요 슬라이드 시고홀스텐 넣어주세요 됐습니다 드시고 준비 되셨습니까 네. 시작하겠습니다 스탠바이 맞네. 오케이, 들어오셔서, 예, 맞습니다. 백스텝으로. 바꾸시고. 예, 앞에 가셔서, 오각형 맞춰주세요. 차시됩니다 어, 빨간색 스타트까지. 끝. 어, 어. 예, 초보다 클리어. 탄창 제거하시고 홀씬 대충 넣어 주십시오. 예, 끝나셨습니다. 수고하습니다 어.